어릴 적 아버지의 투자 실패 때문에 집이 많이 어려워진 경험이 있어 한 직장에서 꾸준히 돈을 모으는 것만이 자산 형성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투자로 돈을 불린다는 것이 요행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입사 후 주식, 부동산 등 투자 활동에는 일체 관심을 두지 않은 채 열심히 접근만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대학원을 가게 되었을 때부터 투자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무료한 삶에 용돈벌이나 하자며 소액으로 주식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말씀드렸듯 아버지의 사례로 투자의 거부감이 매우 큰 저였기에 큰 돈으로 리스크를 키우기는 싫었습니다. 나름 공대생으로 감정을 배제하고 같이 투자를 한다고 카페나 유명한 책 한두 권을 읽으며 분석해보고 재무제표도 읽어야 한다고 회계 공부도 해보고 적당히 열심히 했었죠. 이 적당히 열심히 하는 것이 참 위험한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가지 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 선택과 집중에 최선을 다하라는 말이요. 저의 첫 투자는 현대모비스라는 기업에 투자였습니다. 전고점보다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되어 나름 큰 돈을 투자하게 되었는데 단기간에 25% 정도 수익이 나서 한달 월급을 벌었습니다. 그렇게 내가 투자에 재능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OCI라는 주식을 발견합니다. 저는 기존 투자 방식처럼 충분히 많이 떨어진 주식이라 생각했었습니다. 제가 투자하기 전 비교해보니 2011년 5월의 역사적 전고점인 65만원에서 반토막 이상 날쌌습니다. 저는 이렇게 큰 회사의 주식이 그것도 태양광 패널이라는 유망한 분야 리딩 기업의 주식이 더 떨어질 리 없을 거라는 생각으로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1월 17만원이 저의 매수 가격입니다. 당시 직장 생활과 대학원 생활을 병행하며 박차같이 모아둔 5천만 원을 전부 넣었답니다. OCI는 6월을 기점으로 급락을 보였는데, 이때 당시 중국 정부가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허가를 추후 통보가 있기 전까지 중단하고 보조금도 6.7%에서 9% 삭감 조치를 하였습니다. 중국 내부에서 태양광 산업이 과열된 양상을 보였고, 또 다른 이유로는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 하락한다는 추정의 기사들을 보았 습니다. 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다는 말을 2020년 3월에 돼서야 제대로 느꼈 습니다. 2 6 0 0 0원까지 쉬지 않고 하락하며 저는 팔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어찌하지도 못한 채 주식 어플을 지웠었죠. 시간이 흘러 최근 들어 재생에너지 그린에너지 등 환경 이슈로 인해 태양광 풍력에너지 등의 호재로 oci가 주목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잊고 살았던 제 잘못이었겠죠. 작년, 그러니까 2021년 10월에는 17만원까지 와주었더라고요. 그때 봤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며 주가를 확인한 날에는 술을 엄청 먹었습니다. 술을 먹고 난 다음날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내가 17만원의 본전이 왔을 때팔수 있었을까였습니다. 계속 생각을 되뇌이다 보니 저는 절대 팔지 못했을 것입니다. 26,000원까지 내려 17만원이 다시 왔으니 65만원도 못 갈리 없다고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저는 OCI와의 인연을 끝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마이너스 30%의 수익률을 확정 지으며 투자를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이 투자는 저에게 두 가지 교훈을 주었습니다. 첫 번째, 투자 대상을 남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객관화해야 한다. 두 번째 투자 실수를 인정하고 손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첫째로 투자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공부하고 검증하고 객관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투자한 시점에 악재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들고 있었죠. 생각해보면 이러한 영국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투자하면 안 되었는데 저는 그 당시 너무 무모했고 어쩌면 생각하기 싫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주변에 o c i 와 이쪽 업계를 아는 지인에게 투자전의 투자이유에 대해서 논의를 했으면 저는 이런 멍청한 투자를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후로 저는 투자전저 스스로를 설득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주변 지인들에게 제 투자 아이디어를 설명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듣는 것을 필수 과정으로 생각하고 실천해 가고 있습니다. 둘째로 투자 실수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투자 실수를 했으면 얼른 인정하고 손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승부욕 때문이었는지 저는 언젠가는 다시 오를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었죠. 즉시 팔아버려 손실을 최소화시켰으면 기회비용도 그만큼 살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나애서 투자한 주식가격이나 회사 경영실적, 시장환경 등을 전혀 살펴보지 않고 방치했습니다. 그 결과 종전 투자 금액은 4분의 1 토막이 나 있었고, 더큰 문제는 제 소중한 자금이 5년 동안 묶여 있었습니다. 부자들은 돈을 가만히 두지 않고 계속 굴린다고 하죠. 부자가 되고 싶었던 저는 부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투자 방식으로 투자를 했었습니다. 심지어 손실을 받고 말이죠. 일본 주식 부자 사와카미 아스토의 투자는 농사꾼의 마음으로 농작물을 키우고 재배하듯 해야 한다고 했었습니다. 농사꾼의 마음으로 씨앗을 심었는데 땅이 비옥하지 않거나 주위에 해충들이 많을 것 같다면 바로 다른 곳으로 옮겨 심어야 합니다. 변한 자존심과 헛된 희망 때문에 막대한 기회비용인 시간과 돈 그리고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목소리>